자 이돈 가지고 괴기 사고 쌀 팔어 괴기를 썰어 넣어서 육죽을 누그룸 11통만 기이게 우리가 여러 달굶절이다한 통씩 덜먹었나 넉통 빼기 윤놀란 놈들한테 뺑들어 앉아 어른도 한통 아이도 한통한 통씩을 한 먹어 놓으니 식고 증이 나서 코 끝은 머리여서 세주 후궁 내리더 죽말극이 댕강 댕강 흘러내리며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그때의 흥고 마누라는 잠을 아니 자고 흥고를 대하야 여보 이응감잘 먹으니 최키는 허용하는 이 돈이 어디서 났소. 그 돈이 일낼 돈일시. 우리 볼 좌수가 편형 양문이 잡혔는디 대신 매맞기로 하고 가준 돈이니 천균 위설해야지 만약 이런 말이 밖에 난다 하면 재치 있는 놈이 반등거리를 헐터이니 부디 말 내지 마소. 흥보 마누에가이 말을 듣고 고금 생각하니 중원가장 매품 팔아먹고 산다는 말이 천지 가득 고고 간이 봉봉어여 떴다가 주. 없지니 지구적 운명이 초라 하나님이 무너져 소설할 공개질도 흐르보이니 제발도 뿌리 못가리다 영령문 곤장 한계를 바꾸고 보면 종식골비기 든다 비단리가 시발 덕분 가지마오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기로 그 금마 진실 자탄구분한 말이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아, 어떤 사람 팔자요? 하고 제광시로 높은 집이여, 누가 사로 잡사는디 나는 무시한 <pad hollow> 팔자로 쓰지. 잉잉무도오기디디디 <목소리>